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, 가오리 콩나물 찜 한번 해볼게요. 가오리 찜에는 껍질을 벗겨서 쓰진 않는데요. 햇감을 사서 반은 해 먹고 반은 남아서 이걸로 가오리 찜 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냉동 해물이죠. 이걸 사서 섞으면은 나름 또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큼직하게 이렇게 잘라놨거든요. 잘라서 준비해두고요. 콩나물은 머리 따서 한 500g 정도 되는 콩나물 양입니다 미나리 많이 들어 맛있지만 또 요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쪽파가 있어서 준비했는데요 쪽파가 없으실 경우에는 대파 한 뿌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운 고추 좀 넣어 주겠습니다 좀더 매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양고추 말린 거나 아니면 요거는 청양고추 말린 거고요 이거는 베트남 고추 말린 거 같은데 비슷하죠 이거를 조금 몇개만 넣어 줄게요 미나리는요 손좀 떼어버리고요 줄기 부분을 좀 깨끗하게 쓸게요 이 정도면 6-7cm 정도 그리고 대파 쓰시려면 대파는 이런식으로 어슷썰기 하고요 또 이거는 쪽파 쓰실 경우에는 또 쪽파는 이런식 둘중에 한가지만 쓰세요 이거는 매운 고추 거든요 덜 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마른 고추를 좀 쓰려고 합니다 찹쌀가루 이렇게 해서 한 스푼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. 볶아놓은 땅콩 있죠? 술안주 땅콩. 그걸 사가지고 절구에다가 좀 찌었습니다. 땅콩가루 한 스푼 하고요. 요거는 들깨가루입니다. 들깨가루 한 스푼. 자, 요거는 전분가루고요. 어느 전분이든 상관없고요. 저는 오늘 감자 전분입니다. 들깨 없으면 들깨 빼도 되고요. 땅콩 없으면 땅콩 빼도 됩니다. 만약에 잡쌀가루 없으면 녹말가루 두 스푼. 녹말이든 잡쌀이든 뭐든 두 스푼 꼭 필요해요. 하면 됩니다. 고추를요. 맛술은 괜찮고요. 그리고는 먼저 좀 넣어줄게요. 따로 이렇게 쪄주는데요. 아까 육수 내놨던 거들 조금 반 종이 컵 정도 됩니다. 자, 지금 끓고 있는데요. 드립니다. 5분 익히니까는요. 그러면 다 익었거든요. 그리고 끄겠습니다. 따로 건져 둡니다. 국물 남은 거 요거를 또 육수로 사용하겠습니다. 자 냉동 믹스를요. 이렇게 얼어놓은 채로 한번 헹궜거든요. 그랬더니 여기 다시 붙었어 이렇습니다. 멸치 다시 국물을 한반컵 정도만 더 넣어주고요. 마늘 다진 거요. 한 3스푼 넣고요. 고춧가루 종이컵 반 정도 넣겠습니다. 저는 조금 매콤한 거를 위해서 이렇게 베트남 고추 아니면 청양 고추로 거를요. 네개반 이렇게 넣고요. 넣겠습니다. 자 여기에 진간장 후두잔 반입니다. 2 5 m l 고요 설탕을 넣을게요. 3스푼 넣을게요. 3스푼 넣고요. 소금을요. 싹 깎아서 한스푼 넣겠습니다. 후춧가루 약간 넣고요. 이제 여기다 콩나물을 300g짜리 봉지 콩나물 한두봉지 정도 양이고요. 다 따듬고 나면 줄기만 한 500g 정도 됩니다.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살짝 익혀주겠습니다 자, 이렇게한 2분 지났거든요 아직 겉은 있고 소금 콩나물이 조금 더 익었습니다 불은 좀 세게 해주시고요 또 살짝 더 익었다 싶으면 다시 1분만 더 있다가 열어줄게요 너무 오래 끓이면 물 많이 생기고요 질겨져서 안 돼요 이 재료들을 넣으시면 돼요. 물이 그대로 있죠. 여기에 이제 이따 아까 만들어둔 가루가 들어가면서 수분 다 잡아주거든요. 또 혹시 뭐 가루가 부족하다 싶으면 잡작 가루나 녹말 가루 한 스푼만 더 넣으시면 됩니다. 이제 다 됐고요. 이제 준비해뒀던 가루를요 이렇게 넣어줍니다. 이렇게 가루를 넣으면 안익는가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. 충분히 익습니다 이렇게 이제 섞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걸쭉해지거든요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루가 뜨거운데 들어가서 금방 다 익습니다 참기름을 조금 향 진하게 한스푼 반 정도 넉넉히 넣어주겠습니다 자, 그럼 이제 담아보면 되는데요 먼저 익혀뒀던 가오리를 이렇게 넣어요. 가오리가 양념에 휩싸이도록 해줍니다. 그러면 가오리 콩나물찜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할이머였습니다